안녕하세요. CM 에드립입니다 1월 3주차 이벤트 소식에는 과연 어떠한 이벤트들이 찾아올 예정인지 다 함께 만나볼까요?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. 카르케아 이벤트 소식, 카르케아 대전 보너스 이벤트입니다. 오늘부터 카르케아 영웅 콘텐츠가 이제 주말마다 즐기실 수 있는데요. 카르케아 대전에 참여만 해도 보상들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추가로 라몬네스 승리 보상도 있으니 승리하셔서 팀면 유물, 상자까지 모두 받아가세요. 각 임무는 1월 30일, 1월 오후 11시 59분까지 매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. 주간 출석부. 지난 주간 추석부가 끝나고 새로운 주간 추석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보상도 놓치면 안 되겠죠? 2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매일 접속하셔서 모두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벤트 소식으로 보실까요?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하죠? 두근두근 특별 훈련 이벤트 매주 해당 임무만 달성해도 두근두근 상자만 무려 300개를 획득할 수 있는 조례 찬스! 2월 6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계산하면 몇 개죠? 음... 3주니까 900개. 야총 900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네요. 명심해요. 900개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1월 3주차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어, 자세한 내용, 이벤트 소식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도 검사 모바일과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!